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렇게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저에게 가족은 항상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2 4살박진입니다 저는 2 4살 안지안입니다. 안지안 일을 하고 있어요. 직장 다니고 있어요. 노래 네. 친구들이랑 이제 놀아본 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너무 떨리는 거예요. <웃음> 나랑 면 어떡하지?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너무 좋네요. <웃음> 대학교 처음 들어갈 때 어떨까 약간 이런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<웃음> 설레고 그랬었죠 저는 공부를 많이 안 했어요 스무살 때뭘 하고 싶은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대학교 진학을 하게 돼가지고 이런 것들 계속 놀고 맨날 좀제 숨... <웃음> 친구들 보면 많이 놀러 다니고 <웃음>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제스무살에는 시설에서 공장을 가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너무 울면서 공장을 갔거든요. 그냥 짐 진짜 두 개, 진짜 음. 울면서 아, 내가 진짜 이제 진짜 혼자구나. 약간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. 그냥 정말 일잠일 잠이었던 일 것같아요 공장 단지에서만 사는 거예요. 지금 스무 살로 돌아가라 하면 저는 절대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은 음. 시기예요. 시간 낭비라는 말? 그냥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뭐 쉬어도 돼? 취업할 때뭐 나이 한 살이라도 많은 거다 흠이야 그런 게 저는 부모가 없는데도 참잘 자랐네 그런 말들이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응원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고 하지만 내가 한 번도 뭔가 상처로 상처를 상처를 다시 같고. 가는 거예요 어. 나 부모가 없지 이런 생각이 한 번도 들게 되니까 응.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대학교 졸업해서 적당히 취업해서 그런 거를 따르고 싶진 않고 그냥 제가 행복하고 싶어요. 돈 필요 없어. 내가 하고 싶은 일, 나의 행복을 위해서.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이 이제 돈에 허덕여볼까 밀어놔야겠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진짜 내 생계를 위해서 막 아둥바둥 음. 했었거든요. 조건 없이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사람들? 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 자체만을 걱정해주는 사람을 갖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. 아무 조건 없이 해준다는 게... 저에게 가족은 항상 원망이었던 것 같아요. 마치는 시간이 거의 10시.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차를 태워서 갔었거든요. 저는 이제 혼자 남는 거예요. 근데 그때 너무 슬픈 거예요. 입학식 때도 다 꽃다발 들고 막 와주는데, 저희는 시설 선생님이 상자에다가 꽃다발 8개를 담아가지고, 저희 시설 애들한테 한 명씩 나눠줬어요.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초라한 거예요, 제가. 뭐 학교에서 친구들이 왕따를 구하라고 시설까지 미행하고 막. 이런 사람 있어요? 네. 많이 이제 놀리고. 그때부터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. 왜 내가 뭔 잘못을 해서 이렇게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. 20살 때 너무 막강난이처럼 놀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외박을 엄청 자주 했었거든요. 엄마가 이렇게 오셔가지고 막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냥 어릴 때니까 막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. 그냥 같은 잔소리 들은 적이 있었어요. 전 처음 들었거든요. 같이 이제 어른이랑 살면서 그런 소리 딱 듣는데 저는 너무 반가운 거예요. 그 소리가 잔소리인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막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24살 대학생은 어떤 걸 주면 의미가 있을까? 나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이 됐는데 취업할 때 있기도 할것 같고 뭔가를 새로 시작하는 이제 20년이 됐고 해서 뭔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얘기도 담고 했으면 좋겠어서 감사요다 <웃음> 이걸 완전 좋아하거든요. 아, 다 진짜? 닦고 매니아예요. 아, 네. 스티커 사서 묻히고. 여기다가 <웃음> 어, 이제 꾸미면 되겠네요. <웃음> 네. 그림도 그리고. 스티커 쓰고. 지금 이만큼 사놨어요. <웃음> 아, 진짜. 인기 <아기>. 감사합니다. <웃음> <아기>. 우와. 우와, 우와. <웃음> 감사합니다. 캔들 워머 준비했는데, 아, 네. 또 혼자 집에 이렇게 있으면 되게 뭐 외롭고 그러더라고요. 그럴 때 이거 켜고 있으면은. 그공간 되게 따뜻해지고 행복해지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눠봤으면 해서.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생일날에 솔직히 엄마가 가장 많이 생각나거든요. 항상 생일날마다 제가 울었어요, 많이. 왜냐면 저는 엄마를 생각하는데 엄마가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거예요. 만약에 엄마를 본다면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다고. 말을 하고 싶고, 괜찮다고 말을 해주고 싶고, 꼭 안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